여기 무리공원에서 전통놀이공원까지 가는 길이네요 1580m 아, 중간에 해변공원으로 가는 길도 있고 발각정자도 있고 흙의심터도 있고 체육공원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가끔 아, 이 길을 따라서 한옥공원을 산책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제막식을 하루 앞둔 오늘 어, 미리 한번 근처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옥원 전망대 쪽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그 중간에 에, 석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제막식을 하루 앞두고 어, 최종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아, 모습이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뭐 계도 열차 같기도 하고 아름다운 곡선으로 된 조형물인데 아, 난간과 계단으로 되어 있네요. 아침 다리가 있고 아 근데 경사가 야 상당히 심한데. 이 경사를, 이런 경사는, 하다가, 음, 어 이, 단관이 음, 있긴 하지만,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어, 이 길도 스페이스 워크 길이랑 비슷한 것 같다. <웃음> 가파르기가 아, 상당합니다. 폭도 그렇고, 아마 어, 이, 이, 이, 이 계단과 비슷한 형태 같은데, 아, 가파르기는 아, 아마 더 심할 수도 있고, 어, 수직으로 세워진 그 원형 같은 경우는 아 상당히 거의 90도 정도 돼 보일건데 아, 엄청나게 가버립니다. 아, 멀리서 이렇게 또 가까이서 봐도 아 저걸 어떻게 걸어가지? 이런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어 여기가 음, 아 어, 제당 저 위에 제당이 보이고 이 두치 마을은 지금 두동의 옛 이름인데 어, 이 마을에는 거의 어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어, 바다에 나와서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하는 어, 어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 재단 같은 것도 아마 세워지지 않은 나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 지금 조형물이 설치된 저쪽을 지나서, 어, 계속 이어지는 한화공원 산책 코스인데, 어, 한번 또 이쪽에서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세 개의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 저 가운데 있는 원형은 특이합니다. 아주 거의 수직으로 서 있어요. 아, 근데 어떻게 계단이 쭉 올라가다가, 아, 아, 계단 방향이 아마 바뀌는 것 같네요. 아, 꼭대기 쪽, 탑 쪽에서는 이제, 저, 저 계단 발판이 밑으로 내려오고, 어, 다시, 내려와서는, 아,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음, 위에서, 걷다 보면은, 좀 위험스럽긴 하지만은, 상당히 스릴이 넘칠 것 같고, 어 여기서, 어, 여길만 한 아주 잘 보이고, 시내까지, 어 아주, 경관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네. 아, 아. 이런 계단을 내려 올라면은 옆에 어, 낭간을 낭간을 잘 잡고 잘 잡고 이동해야 될것 같네요. 공중에 하늘에 떠 있는 이런 어, 조형물이 네, 실제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게좀 아, 특이하고 어, 형태도 조형미가 아주 멋집니다 아, 파란 가을 하늘과 어울려 아, 한폭구의 그림 같네요 어, 제일 큰 원형에 아, 작업하는 분이 점검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주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모습인데 난간이 높긴 한데 경사가 심한 데는 난간이 있어도 조금 위험스러울 것 같네요 올라서 아이픽스비 촬영 끝 땡큐